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기왕의 병력자가 고지무 위반 후 뒤로 넘어져 후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전지법 2018 가단 216-749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청약서 계약중 알림의무사항 고지의무라는 양식으로 원고와 망인에게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질문한 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청약서 계약중 알림의무사항 고지의무 중 최근 5년 이내 수술이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던 바,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나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당합니다. 피고의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원고와 망인의 고직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망인에 관한 의무 기록을 수집하고 자문위에게 망인의 기존 병력과 보험사고 사기의 인과관계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원고와 망인의 고직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소한 자문위의 자문회신 내용과 과거 명령 등에 관한 조사가 마쳐진 후그 조사 결과가 반영된 중간 조사 보고서를 피고가 손해사정 업체로부터 수령한 2016년 2월 20일 경위에야 비로소 위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2016년 3월 10일 원고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 통보가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1월에 재적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